즉, 안필입니다 아, 이번 영상에서 먹어볼 제품은요 어, 요즘 그 SNS, 인스타그램 같은 예, 어플들이죠 그쪽에서 어, CU에서 꽤나 핫하게 팔린다는 아이스크림이 있다고 합니다 샌드류 아이스크림이고요 어, 제가 듣기로는 칼로리가 생각보다 엄청 적다고 합니다 뭘까 싶어서 CU에서 방금 구매를 하고 왔는데 지금 바로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품은 바로 예 바로 이 제품입니다 라라 스윗 모니카 샌드위치 라라 스윗에서 제조한 거고 이제 CU가 요즘에 특정 브랜드나 아니면 특정 유명인사와 함께 콜라보를 해서 인제 자체 상품으로 많이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나온 식품인것 같습니다 칼로리가 지금 이와 이게 웬만한 이 보통의 같은 종류의 아이스크림의 칼로리는 대충 한 70에서 80 정도의 칼로리가 함유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지금 보니까 125, 130 어, 진짜 엄청납니다 네. 최대한 많이 뿌리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 가뜩이나 또 라라스윗이라는 브랜드 자체를 제가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라라스윗 이쪽 브랜드가 이제 아이스크림 같은 거 출시할 때 최대한 열량을 좀 낮추려고 많이 다른 제품들도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칼로리 걱정이 좀 많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많이들 찾아서 드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식품인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을 좀 많이 꺼냈는데 지금 당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생우유 맛 확실히 당류가 5g이 들어있거든요 단맛이 많이 안납니다 꽤 많이 안나고요 뭔가 유사제품들 중에서 뭐랑 약간 비슷하냐 말씀을 드린다면 그, 그 붕어사망코 드셔보셨죠그 오리지널 팥 들어있는 붕어싸망코에서그흰 바닐라만 먹었을 때그 나오는 그 맛입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안달다 이거는 아닌데 그래도 단 맛은 유지를 하되 최대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토닉입니다. 그리고 초코맛 어, 얘도 여기 표기에는 당 5g 이라 돼 있네요. 어, 설탕이 아예 안 들어가진 않았네요. 예, 지금, 성분표를 보니까. 근데 이 초코맛에서는 이게, 예, 좀 이거 세팅하다가 좀 모아가지고, 빨리 먹겠습니다. 초코맛은, 과연. 음 초코맛도 많이 안달고요 유사제품으로는 이건 아이, 가스텐 아이스크림은 아닌데 제가 지난 영상들 중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닥터요 프로 단백질바 그 초코맛이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초코크림이 초코가 내가 그러니까 초코 특유의 단 향과 맛은 있어요 근데 많이 안달다 그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라라스윗 브랜드에서 제조를 한 c 우 전용 출시 상품이죠 라라스윗 모니카 제품을 먹어봤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 다른 샌드류 아이스크림보다는 칼로리가 그래도 2,30, 뭐 2,30 혹은 뭐 4,50 뭐 요정도 적다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마음껏 즐기실 수 있는 부담없는 아이스크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름에 굉장히 잘 팔릴 것 같아요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면서 맛있는 제품 알아와서 또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만의 간단 리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져